곧 출발합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출입문 닫습니다. 어, 그시민역에 시각 시각 장애인이 계시는데 안전해달라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. 응. 튼튼한 안보와 부자치입니다 응. 국가정보기술 강사. 안보 위협 신고 상담은 위한 111코니다 신고 상담 전 없이 111